안녕하십니까 3월 17일자 해외선물 미국오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신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는데요 월가 은행들의 유동성 지원 소식이 힘입어 금융주민, 지역은행들이 안정을 찾으며 상승을 전환했습니다. 또한 연런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에 대해 언급한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4% 이상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은 3% 가까이 급등했고 나머지 지수도2대 가까운 상승을 보였네요. 원유는 은행주 우려가 완화되고 달러화 약세에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대형 금융주들의 지원 소식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초기에 진화가 되었는데요. 금융주에 대한 염려가 안정화되고 시장엔 우호적인 매수대가 유입되며 연일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연중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며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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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4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3,2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3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17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67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66.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